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2019년 한해 네.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저희 오늘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어떤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네.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가 오늘 어.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와. 어떻게 어, 어, 드릴 예정이죠? 제가 지난 며칠 가평방송에서도 네. 좀 썼었는데 굉장히 어, 기술력이 좋고 뛰어난건데 네. 오늘 제가 끝나고 네. 좀 이따 추첨을 할거예요 네. 네. 네. 네,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실 때 번호표 같은거 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돌잔치 가면 이렇게 뽑기 하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또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 좀 디테일하게 네. 어 다른 마이크랑 좀 차별화가 있다 네. 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어, 것 같아요 일단 네. 고음역대 저음역대 이런 설정들을 또할수 있고요 네. 제가 써본 결과 일단 성량 크신 분들이 썼을 때도 지지직거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요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를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뭐 채팅창에서 계속 뭐 하트 올려주고 계시는데 매너 채팅을 해주시는 분들께 아, 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